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 의 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보게 될 것은요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화면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자인은 실제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도 제가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었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모바일로 봤을 때, 비교할 때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쉽겠죠 자. 지금부터 이런 이미지들을 다운받아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봐야 될 사이트는요 바로 pngimg.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다양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모니터와 휴대폰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컴퓨터라고 쳐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쳤더니 어 컴퓨터 화면을 볼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요 이런 컴퓨터들 보면 되게 꽤 옛날 컴퓨터인 것 같아서 이런 컴퓨터는 못 쓰고요 오 이거 좋네요 아이맥 같은 그런 화면인데요 이런 화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이미지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여행을 앞서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소개하는 뭐 그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캡쳐를 게, 해보겠습니다 스크린샷에 가시면 화면 캡쳐라고 있습니다 이 화면 캡쳐를 누르시면 가장 최근에 봤었던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뒤로 보내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봤더니 뭐 화면이 조금 크죠? 비율이 좀 커서 그냥 이렇게 살짝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더니 아주 딱 맞게 설정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해볼 것은 바로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스마트폰 화면도 똑같이 png img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스마트폰 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에 관련한 이미지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런 검정색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누르시고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신 뒤에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지금 팔 부분이 좀 너무 많 남죠? 이것을 좀 이렇게 키워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개체 클릭하신 뒤에 그림도구 서식 자르기를 하셔서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만큼 잘라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어, 모니터 옆에 스마트폰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스마트폰 이미지도 캡쳐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지금 당장 캡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캡쳐된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것을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 이렇게 슬라이드가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었죠 그 애니메이션 어떻게 집어넣는지 보여드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날아오기를 눌러줄게요 날아오기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 그리고 그룹 5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 바운드 종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전 여기에서 바운드 종료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생시간이 0.5초 인데요 재생시간보다 적게 바운드 종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0.3초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띠 뭔가 좀 바운드 되면서 종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애니메이션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오우 튕겨 나오듯이 되게 됩니다 저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보단 오른쪽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컴퓨터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바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뭐 어플리케이션 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유용했으면 구독 눌러주세요